안녕하세요 니선드디오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원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오늘은 플러그인 간간히 쓰는 플러그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토파즈의 기가픽셀 AI 입니다 요새는 뭐 레미니도 그렇고 뭐 예전에는 사이트가 있었죠 뭐 와이프 2X 라든지 요즘은 뭐레치넨스 같은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레미니가 굉장히 독보적인데 레미니인지 리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서비스에 좀 찝찝한 점은 내 데이터를 어딘가에 서버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다시 오는 게 너무 좀 찝찝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완성형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은 사진을 하나 불러와요 로오시게 되면 참고로 프리뷰가 굉장히 느립니다 로오시게 되면 알아서 현재는 두배 사이즈 두배 사이즈로 잡고 있죠 만들어놨고 약간 좀 다른 점은 선명해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간다든가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업데이트 끄고 오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보여요 이게 좀 불편해요 움직일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 프리뷰를 그리고 뭐 이런 페이스리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부분을 어느 정도 좀더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눈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대충 한 이쯤 있겠거이 해서 만들어주는 건가 봐요 네.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미지 타입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로 돼 있고 이거랑 이거 좀더 선명하죠 너무 또 선명하게 되면은 그냥 샤픈 먹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한요 정도? 이거는 이제 사진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르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, 뭐 노이즈 라든가 블러를 지은 리무브 블러 같은 경우에는 전 그냥 오토로 놔두고 써요 사진마다 다 다른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보이진 않거든요 완전 막 확대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오토로 놔득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정 같은 데를 보면 뭐 이름을 바꿀거냐 뒤에다 뭘 붙일 거냐 이런 것도 있고 AI 모델 맥시범으로 쓰고 데이터 컬렉션 GPU는 그냥 쓰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인텔 무슨 기능인가 봐요 오픈 비노라고 읽어야 돼 바이노라고 읽어야 돼 어쨌든 모르겠는데 저는 a m d 기 때문에 이거 켜봐야 뭐안 되겠죠 그래서 안 켰어요 자 이렇게 따로 실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뭐 필요 없을 때는 이거 그냥 꺼서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우선 복사를 하나 해놓고 실제 사이즈는 좀 요만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포토샵에 플러그인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, 없어요. 포트레이처랑 니 컬렉션, 그리고 dx 이거밖에 없죠. 그래서 어딘나 찾아봤더니, 파일에 오토마이트, 자동화겠죠?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. 왜 이게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, 이 부분을, 이걸 비교해야 되니까, 클릭을 해서, 실행 시켜줍니다. 굉장히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되기 어있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막 만지고 이래야 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물론 방금 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사진이 크면 클수록 오래 걸려요 어차피 또 크기를 키워 주니까 자 여튼 지금 현재 사이즈가 두 배가 됐죠 이 상태에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필터 뉴럴 필터에 가서 컬러라이징만 시켜줘도, 예 네, 금방 다른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. 물론, 뭐, 완벽하진 않아요. 레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, 거의 얼굴을 새로 그려주는 느낌이 든데,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그냥, 너무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좀 크게 보고 싶다던가,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모든 사진에 또 이렇게 다 적용이 잘 되진 않아요. 참고로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뭐 돈을 받았다고 하는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<웃음> 중립적으로 얘기합니다 를자 특히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이 좀잘 나오면 좋을 텐데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그냥 샤픈 조금 매긴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프리뷰가 너무 오래 걸리죠 네, 이거랑 이거랑 뭐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까 이게 좀더 선명했으니까 이걸 올린다고 하면 뭐 뒤에까지 다 선명해지긴 하는데 애기 얼굴도 뭐뭐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뭔가 없죠 샤픈을 굉장히 좀 과도하게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든 사진에도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된다는 게 어디에요 아 역시나 이것도 뭐 컬러링을 해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사용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스마트 포드로 사용 하시는 레미니 레미니라 그래야 될지 리미니라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전그거안 써요. 여튼 이 정도는 그냥 샤픈으로만 매겨도 될것 같긴 한데 해볼까요? 요정도 사이즈 우선 복사를 해서 그냥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, 여기다가 사이즈를, 200.. 2배였으니까 두 두배로 올리고 샤픈을 뭐 샤픈 엣지를 넣어가지고 뭘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언샵 마스크를 했습니다 언샵 마스크 대충 어느 정도 올려주고 레디우스 올려서 보고 너무 찐해졌으니까 조금 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보죠 비교를 해 봐야지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건지 아까와 똑같이 해서 세이브 이미지를 해 보겠습니다 어, 너무 오래 걸려 자 비교를 해 봅시다 크게 하고 어차피 뭐 이쪽은 거의 안 보이니까 좀 낫긴 하네요 뭐 이것저것 많이 채워져 있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즈만 키워 놓고서 샤픈 맥인티가 딱 나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 노이즈라도 좀 채워 넣어줬네요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여튼 오늘은 음, 이 토파즈의 기가 픽셀 AI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 프로그램을 안 썼었고 예전에 수업을 할때 어떤 그 기네스북에 도전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저한테 필요성이 별로 안 느껴졌어요 근데 요새는 하도 그, 그 뭐야 레미니 레미니 어쨌든 그게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포토샵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한을 해보다가 음 이게 있어서 요새는 이제 간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뭐 자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저화질을 사진을 만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복원이 들어오면 이제 그땐 쓰긴 하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니 컬렉션이 제가 사용할 때 포토샵 2021에서 니 컬렉션을 사용하게 되면 화면이 멈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라이브를 할 때도 멈췄었죠 그리고 3.3.0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멈춥니다 이거는 지금 DXO 쪽에서뭘 해줘야 될지 아니면은 포토샵 쪽에서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폴더를 옮기면 괜찮더라고 옮겨 봤는데 그래도 멈춰요 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